어휴, 어휴 어휴 취한다 어휴. 100만 구독자 가자 어. 안녕하십니까 일회팀입니다 자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그래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황금송어를 봉수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 황금송어 어떻게 먹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가로 그냥 헤쳐가지고 소주 한잔하면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아 좋아요, 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너무 더우니까 물로 한번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싫어합니다, 싫어해. 색깔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공세 왔는데 아주 팔팔합니다. <웃음> 맛있겠다. 자, 어떤 녀석으로 우리가 골라볼까? 어, 좀 이 녀석이 괜찮아 보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자. 아, 미치, 아, 아, 아, 뭐야, 사대를 때려. 어... 송어입니다, 송어. 방금 송어. 야, 오, 그거 팔팔해, 팔팔해. 선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머리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됩니다. 배를 먼저 갈라줘야 돼, 배. 요게 간이고, 오, 요게 쓸개입니다, 쓸개. 이게 쓸개가 간 옆에 요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몸에 좋대요, 여러분들. 응.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손질을 다 해왔으니까 이제 쓸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여기에 살이 있으니까 위쪽 라인으로 어, 살짝 째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한번 째주고 그 다음에 살을 발려야 합니다 일단 몽통살부터 어,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윗살 자 벗깁니다 어, 여기 뱃살을 놓치면 안돼요 뱃살 이 뱃살이 진짜 맛있거든 옵티샷. 우리 쓸개를 넣어서 먹어 볼 겁니다. 자, 여기. 어, 우리 쓸개예요. 쓸개. 쓸개를 여기다가 넣어서 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 아. 쓸개가 되게 씁쓸하네요. 씁쓸해. 어 좋습니다. 크, 그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크, 이게 그렇게 맛있대. 자 해를 좀 쓸어서 큼지막하게 하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오늘 나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큼지막하게 자 큼지막하게 어, 한잔 쓸었고 자 여기에 한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음. 자 이제 우리 회맛도 봤으니까 간도 한번 먹어볼게요, 간 간도 이렇게쓸어가지고 소장 살짝 찍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그 돼지 간 돼지 간 있죠 여러분들 돼지 간이랑 똑같아요 약간 소...간? 돼지 간? 어 그거랑 맛이 똑같습니다 음! 괜찮은데? 응 음, 좋았어 자 그러면은 회한 사발이서. 으아, 좋다. 음. 그리고, 송어회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양,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음. 그러면, 또 회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가는 거야 한 잔에 매일 한 잔에 아. 제가 돌아왔습니다 형님들 아 살짝 눈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주 먹으니까 아 일단 뭐 장갑 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회도 있겠다 딱 준비해 왔습니다 비빔면 입니다 비빔면 자 비빔면 물기 좀 짜고 자 여기다 놓고 좀 저리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비빔 소스 비벼야겠죠 하,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야 비벼가지고 바로 먹는거에요 맛있겠다 여기다가 양배추 조금 섞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살짝 끓어가지고 우리 큰회 한번 썰어가지고 소주 딱! 해가지고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 큰거 하나 그리고 아 맛있겠다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셔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런 맛 와, 비빔면 진짜 회랑 엄청 잘 맞네 자, 이번에 더큰 걸로 해가지고 역시 회는 큰 걸로 먹어야 돼요 음. 음. 아, 다 일단 먹고, 소주 한 잔을 먹고 이걸 먹어야겠죠 여러분들 소주 한잔 음. 아. 뜨겁니다 뜨겁 아, 이거 비빔면 순삭인데 이런 랑 근데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젤맛 차이는 없고, 그냥 바다회랑 비교해보면은,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연어보다는 더 쫄깃쫄깃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단계가 왔어요. 어떤 거냐면, 끝대기 있죠, 끝대기. 아까 해놓은 끝대기. 음. 이거 한번 튀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야이 금색에 요거 한번 튀겨먹어 보도록 할게요 껍데기에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또 껍데기가 이게 튀겨 놓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이씨 파리색 파리색 파리색 아무튼, 자, 우리 한번더 즉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어 보겠습니다. 아, 좋다. 아. 자 튀김입니다. 튀김. 튀김. 음. 음, 너무 바스바삭 익었다. 음 살짝 초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다 좋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황금 송어를 먹어 봤는데요 이야 이게 소주로 적셔 가면서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술 드시고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절대 길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